아, 아 이거. <웃음> <웃음> 와, 이자가 미치 들고, 예, 엄지 손가락보다 엄청 커요. 예, 아 이거는 뭐 음. 엄청 뭐뭐 뭐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에서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개입니다 지금. 열한 개. 예, 예. 이제 앞으로 두세개 정도 더 이제 나오면은 13개에서 14개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. 이 뿌리도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, 뿌리가 아주 좋은 것이죠. 네. 이 정도면은. 2월 초에 아카디아하고 또 탄수화물을 먹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저는 지금 전남 무한의 양파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양파는 중만생종인데 잎이 무려 11개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튼실한 양파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냉해를 견디고 이렇게 좋은 양파가 나오게 됐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에서 10일 날 했습니다 아, 이게 지금 조생 중인가요? 중만생입니다 수확을 언제 하실겁니까? 6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아, 면적 얼마 되신예요 아, 이게 약한 6200평 한 정도 됩니다 6200평?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? 아, 이 정도 상태라면 A급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, 이, 아이고 <웃음> 와, 이사 밑이 들고. 예. 오우, 굵기가 어마어마한데요? 예. 이, 지금 중만생이 이렇게 큰 양파가 없습니다. 이게. 엄지손가락보다 엄청 커요. 예. 아, 이는뭐 엄청 뭐, 뭐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? 지금. 아주. 아, 이게 입금수가몇개 입수가 되니까? 지금 여기 지금 두 개가 있고 이거 요거 이쪽에서 두, 세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개입니다 지금. 열한 개. 예예. 열한 개인데 이게 앞으로? 이제 앞으로 두세개 정도 더 이제 나오면은 열세 개에서 열네 개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. 근데 어. 이것이 많이 나오면 열 여섯 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양파는 보통 뭐열 개, 열한 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지금 열한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앞으로 이제,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, 에, 5월 한 15일 정도 되면 이것이 눕게 됩니다. 그때까지 가면 앞으로 두세 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느냐. 음. 그러면 열한세 개에서 열네 개. 그러면 양파는 이 아주 그 대가족이 됩니다. 음. 겨울에 네. 온도를, 그네 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에 한 초봄에 또 2월 초에 아카디하고또 탄수화물을 먹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이 뿌리도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아, 뿌리가 아주 좋은 것이죠. 네. 이 정도면은.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카디안이 그 뿌리 활짝을 네. 잘해준다는데? 그렇죠. 뿌리 활짝을 잘해주죠. 아. 이제 뿌리가 좋아야만이 이렇게 이파리가, 모든 이파리가 좋고 대가 탄는 겁니다. 뿌리가 충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. 양파가. 아. 지금 만생정으로서는 이렇게 믿든 적이 없습니다. 현재. 아. 이급도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네. 이것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입 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는 게 없는데 이번에 그 이제 서리 피해가 조금 와가지고 그때게 이제 아카디아를 터줬더니 바로 회복을 하더라고요. 몇번 언제 주셨어요 11월 말경에 한번 하고 12월 15일경에 한번 하고 또 12월 말경에 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저기 해가지고 그이듬해 와서 2월 초에 또 아카디아하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 겁니다. 아카디안을, 아카디안을 양파해 주신, 주신 이유가 뭡니까? 아, 첫째는 그, 네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카디안을 쓰고 또 아카디안을 써가지고 다른 약재하고 혼용해서 쓰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납니다. 아카디아가. 그래서 아카디안을 쓰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해저 추출물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그회사처도 많이 써봤지만 그래도 아카디안이 제일 낫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카디아만 고집해서 제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카디아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? 아카디아 효과는 이 양파를 보면은 이제 저희 양파는 대가 아주 굵습니다 이제이 아카디아는 해조추출물은 그 양을 한꺼번에 많이 써서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천에 원래는 그 2리터를 내야 되는데 저는 1리터 넣어 가지고 약을 칠 때마다 넣어줍니다. 그래야만이 효과가 훨씬 더 납니다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네 번, 다섯 번 이렇게 쳐야만이 효과가 훨씬 더 납니다. 그러니까 한 번, 두번 치고 많이 넣어갖고 한두 번 치면 두 말아보면 효과가 안 나는데 그것을 양을 1터만 넣어가지고 100마리에 6번까지 쳐주면은 자동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식물이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 봄에 이제 그 온도차가 예,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뭐 영상 5도 나가고 낮에는 18도 이렇게 나가고 너무 차이나 버려요 그럴 때 아카디아 의 효과가 훨씬 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굉장히 그 아침 기온이 찼는데 바로 제가 그 기온이 차니까 아카디아하고 탄수화물하고 해서 쳐줬는데 그 효과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므로서 아이 제품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구나 제가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500원 천원할 바에야 거기다 좀더해 가지고 한 1500원 정도 한다 2000원 정도 그러면은 평당으로 따졌을 때 양파 1 k g 만더 나와버려도 투자한 것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걸 투자 않고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 아카디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0평에 한 200만에서 200, 한3 40만 나왔다 하면은 지금 앞으로 이 밭을 수확하게 되면은 최하 300개에서 제가 400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아카디안을 처리하시게 되면은 식물의 활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뭐 알긴산, 그뭐 베타글루칸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세포벽을 두껍게 해주고 수분 보유력을 증대시켜줘서 가뭄이나 고온, 겨울철 동해 냉해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끔 내성을 길러주는 그런 효과 효과가 있습니다. 양파 인생 30년. 예. 그아까분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. 아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, 먼저 그 태비를 쓰지 않고 팀프렉스를 200평당 여섯 가마니를 썼습니다. 태비는 전혀 안 쓰고 에, 팀프렉스만 써가지고 농사를 짓 겁니다. 그데 그렇게 바꾸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. 사람들이 다그 태비만 거집하는데, 에, 저는 이제 태비를 쓰다 보면 풀도 많이 나고.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그 팀플렉스가 그 완효성이다 보니까 아. 겨울에 이렇게 이제 성장 영양분을 계속 밀어주니까 네. 이 식물이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 팀플렉스 같은 경우는 완효성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기부터 수확기 전 생육기 동안 꾸준하게 양분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퇴비를 따로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서 동물성 비분을 사용하셨을 때 발생하는 고자리파리 피해 같은 경우도 쉽게 예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포타도르는 아, 제가 그 2월 달에 두번 정도 쳤거든요. 여기다가 그 이제 포타도르를 왜 치느냐. 질소가 그 40%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빠릅니다. 그러니까 어려서는 포타도르도 침으로써 그 식물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저~ 포타도는 이제 안 치고 두번 정도면 딱 좋습니다. 음. 성장할 때게 음.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배추도 말씀드렸는데 배추도 포타도를꼭한두번 정도는 꼭 쳐줍니다. 그래야만이 성장이 빠르니까. 음. 그놈으로서 폭이 크고 폭이 잘 들고 아주 그걸 어제지수 있는다고? 어릴 때. 이제, 네, 포타도르는 보통 이제 2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, 그때 쳐주면 은 아주 좋습니다. 포타도르 같은 경우는 흡수가 굉장히 빠른 고순도의 질소와, 그리고 리보아미노산, 그유채꽃에서 추출한 식물 천연 호르몬인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데요.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면서도 월동기가 지나고, 이제 식물이 재생하는 재생기 동안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